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 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 한절 읽고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징을 질 것이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삼미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고 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각각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또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귀한 거룩한 결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덧입혀줘서 우리의 믿음이 이 말씀을 통하여 무럭무럭 자라가며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까 안내하시는 분이 광고하시는 분이 광고했습니다만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뵙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담임 목, 어, 우리 그 김선웅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랬는데 김선웅 목사님이 정말 원치 않게 갑작스럽게 병이 걸리셔가지고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제가 2013년도 1월부터 한 6월인가 7월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그때까지 여기 설교 목사로서 이 에덴 개혁 장로교회를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2017년도에 강내성 목사님이 또 휴가로 인해가지고 또 이렇게 비어있을 때또 제가 와서 한두 주간 어, 이렇게 섬겼던 것 같고요. 또 기억력 참 좋죠. 그리고 금동성 자, 장로님이 또 장로 취임하실 때인가요? 그때도 제가 한번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 에덴 이 장로교회를 보면서 늘 어떤 남의교회 같다 생각되지 않고 어, 제가 매주 출석은 못하고 있지만 늘제 교회 갔다라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고 또이 교회에서 제가 정말 사랑을 참 많이 받았어요 어, 그래가지고 어, 늘이 교회를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합니다 사실 제가 이 설교 목사로 봉사할 때 어, 제가 행복했습니다 왜냐? 이 설교 시간에 말씀을 전하다 보면 딱 필링이 와요 어, 교인들의 이 눈빛 자세 앉아있는 모습 이걸 딱 보면 아는데 설교를 할 때마다 그냥 눈에 빛이 초롱초롱 반짝반짝 빛나고 저를 쫙 주시를 해요 그리고 말씀을 딱 증거하면 이 어떤 교회는 말씀을 증거하면 이게 탕탕 튀기거든요 지금도 이 간판이 있어서 탕탕 튀길 것 같은데 말씀을 증거하면 소속 들어가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얼마나 기쁘고 힘이 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에덴 장로교회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뿐입니까? 또 성도들의 눈빛을 보면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구나, 은혜를 사모하는구나 이런 모습들을 제가 늘 보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무엇보다도 즐거웠던 것은 뭐냐면 예배 끝나고선 식사가 어찌나 맛있는지 <웃음> 그래서 참이 식사할 때마다 또 행복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귀한 우리 강래성 목사님이 부임을 하셔가지고 벌써 안식년이 되었네요 정말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근데이 7년 동안 이렇게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참 강개무량합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헌신 그리고 봉사 그리고 목사님이 새벽마다 흘리시는 눈물 기도 그리고 땀 그리고 열심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이 교회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설교 부탁을 받고 강 목사님으로부터 설교 부탁을 받고 아, 어떤 설교를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이 교회에서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내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를 다 잊어먹었어요 근데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뭐 이렇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죠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해라 더 빨리 달리라고 채찍질을 해라 라는 말이 있듯이 정말 이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발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라고 채찍질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각오를 좀 했습니다. 채찍질 하겠다니까 부담되죠. 좀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겁먹지는 마시고요. 정말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될수 있을까. 이것을 오늘 이 갈라디아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이 갈라디아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가 이 할레파 교인, 그리고 무할레파 교인, 그리고 진리의 복음에 서 있는 자, 비진리의 복음에 서 있는 자로 교회가 분열될 이런 위기에 처해 있을 때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위기의 상황에서 이 갈라디아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나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갈라디아 섭니다. 여러분들은 이 에덴 장로교회가 어떤 교회가 어떤 모습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교인수가 가득 찬 교회, 헌금이 많이 나오는 교회, 그리고 건물이 정말 웅장하고 화려한 교회 그런 교회를 원하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이것을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는 갈라디아 지역은 몇 개의 도시로 이루어져 있어요. 비스티아, 안디오, 이고니온, 무스트라, 더베 어, 이런 도시로 이루어져 있는 지역이 갈라디아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사도 바울이 제일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증거했던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지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꼭 사도행전 십삼 장, 그 다음에 십사 장의 말씀을 집에 가서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보게 되면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사도바울이 어떻게 주의 복음을 증거했는지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이곳에 가서 굉장히 많은 열심을 내면서 복음을 증거했지만 또 수없이 많은 핍박을 당하기도 했어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말씀 읽다 보면 성에서 쫓겨나기도 하고요. 막 돌에 맞기도 하고요. 완전히 죽은 자처럼 쓰러졌다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정말 고생을 많이 했던 교회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의 교인들에게 사도바울이 자기의 그 경험에 비추어서 내가 열심히 의의를 행하고 열심히 율법을 행하고 열심히 노력했어도 마음의 기쁨이 없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정말 참된 평안 참된 기쁨을 얻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사도배와 바울이 깨달은 것이 아, 구원은 의로워지는 것은 나의 행위 나의 열심 내가 의의를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워지고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아주 절감을 했어요 사도바울이. 그러니까 그 기쁨을 견딜 수 없어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 가가지고그 고생을 하면서 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어떤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야. 이것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랬는데 그곳에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 말씀을 잘 듣지 못하고 핏박을 하고 배척을 하고 돌로 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쫓겨나면 저기 가서 저기에서 쫓겨가면 절로 가서 이렇게 계속해서 피땀을 흘리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보면 그래서 사도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뭐 세상에 어떤 사람들보다도 열심히 살잖아 그래도 신앙이 있으니까 우리는 대놓고 도둑질 안 하잖아 사기 안 치잖아 살인도 안 하고요 뭐, 이쯤되면 세상 사람과 비교해서 아, 이만하면 됐지. 이런 생각이 들때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백 가지 율법이 있는 데서 한 가지라, 한 가지만이라도 못 지키면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을 소유했고 그로 인해서 구원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정말 은혜를 받았고 믿음을 받았고 구원을 얻은 사람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 귀한 말씀들을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이 갈라디아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에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정말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소위 예루살렘에서 그때 예루살렘의 최고 담임 목사 같은 분이 누구였냐면 야고보였거든요. 야고보. 우리는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야. 근데 야고보는 실상 그들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뭐라 그랬냐면 자칭 야고보가 보냈다라는 거예요. 야구보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와가지고 우리는 야구보가 보낸 사람들이야. 이러고서 갈라디아 교회 안에 슬그머니 스며들어와가지고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말씀을 막 왜곡하고 그리고 거짓된 모금을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의롭게 된다는 이바울의 복음을 반박을 하고 있었어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해 야 어떻게 네 지은 죄를 생각해봐 그렇게 무시무시한 죄를 졌는데 어떻게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절 위해서 십자가 지셔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그 믿음 가지고 어떻게 너의 흉악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니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이러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스펠송에 보면 이런 가스펠송이 있어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 보니 걸음 걸음 걸음마다 다 죄뿐입니다 목사인 저도요 아니, 목사라고 해서 더 잘난 거 없습니다 제가 뭐 겸손을 떨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조용히 말씀 펴놓고 읽다가 그리고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하면서 지나간 날들을 쫙 돌이켜보면 정말 그 가슴의 송이 마음에 와 닿아요. 네가 남보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얼마나 잘난 척했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길래 네가 그렇게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까불었냐. 그래서 가만 보니까 또 그렇다고 제 마음속에서도 무슨 더러운 생각들 안 들겠습니까? 보니까 걸음걸음걸음마다 다 죄뿐인 거야. 오히려 더 구역질이나. 이런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로 주신 믿음을 통해서,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귀한 믿음을 이 거짓된 교사들이 와가지고 막 흔들어 대는 거야. 갈라디아 교인들을. 여러분들은 혹시 이 교회에 거짓된 교사가 그런 말씀을 가르친다면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에 따르면 뭐라고 얘기하냐 어떻게 믿음만으로 구원받냐 율법도 행해야지 할례도 행해야지 그래야 구원받는 거야 야 구약 성경 봐라 할례를 행치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그랬어 네가 할례를 받지 않냐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그래 말도 안돼 그리고 또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게 되면 또 뭐라고 얘기하냐. 모세의 법대로 할 예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막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또 그뿐입니까? 야 예수님도 마태복음에 봐봐.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왔다. 난 율법을 폐하려온게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려 왔으니까 너희들도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돼. 뭐 이런 논조인 거예요. 근데 이건 주님의 말씀을 왜곡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사도행전 15장 5절에도 보게 되면 또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이방인들에게 할 예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지만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막 이러고 흔들어 대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구원얻는다 1번 아니다 믿음 플러스 율법도 행해야 구원받는다 2번 어느 게 맞습니까? 3번 모르겠다 솔직히 마음속에 2번이 제일 혹하잖아요 그래야 될것 같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랬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이 거짓 교사들의 말은 언뜻 보면 그럴 듯해 보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오직 은혜,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되는 것인데 그것으로 충분한 것인데 이 거짓 교사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율,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서만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놨어요. 어, 그런데도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는 여전히 이 바울의 복음을 그대로 순수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 아니야, 당신 틀린 것 같아. 암만 당신이 야구보가 보낸 사람이라 하더라도 당신이 말하는 것은 틀렸어. 오직 우리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야. 자꾸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거짓교사들이 어떻게, 어떻게 하기 시작을 했냐 하면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메시지가 아니, 하면, a m e s 메시지를 공격했는데 그게 먹히지 않으면 뭘 공격해라? 메신저를 공격해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주장을 폈는데 그것이 a g e message, message, message, message, m e s 이 a g e 지 e s s a g e message, m 하 s s a g e m e s s a 그래가지고 이 거짓 교사들이 누굴 공격하기 시작했냐? 바울을, 메시, 이 메,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이 메신저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 야, 바울이 어떤 친구야? 이 친구가 도대체 누구야? 아, 이러는 거예요. 이 친구는 예수님의 열다, 열두 제자 중에 한 명도 아니었어. 예수님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 따라다닌 자도 아니야. 그리고 이 바울은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사도로서 권함을, 권한을 위임받지도 않았어 뭐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러고 얘기하는 건 자기 스스로 그러는 거야 자칭이야 자칭 그걸 증거가 어디 있어 어. 자기 혼자 스스로 사도라고 떠벌리고 다니는 것뿐이야 그러니 그리고 또 생각을 해봐 사도 바울은 어떤 장가 저자가 바울 되기 이전에는 사울이었잖아 그때 예수 믿는 자들을 얼마나 핍박했었어 저자는 교회의 원수야 저런 자를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지금 슬머니 자기를 위장하고 교회 안에 침투해서 이 교회를 박해를 하려고 지금 일을 꾸미고 있는가 저자를 믿어서는 안돼 그럴 듯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맞아 맞아 바울이 열두 제자는 아니지 예수님 따라다닌 적은 없지 맞아 바울이 예전에 우리를 핍박했었어 그래서 우리가 이 멀리까지 피난와서 살고 있는 것 아니야 그런데 저자를 어떻게 믿을 수 있어 막 이러면서 마음이 흔들리면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뚝뚝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흔들흔들 거리기 시작하는 을 겁니다 이런 말을 전해 들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자기가 그, 그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쫓겨나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뭐 한때는 막 그냥 병을 고치니까 막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스스와 험해라고 하면서 막 경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지 마시오. 우리가 경배는 우리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만 하는 겁니다. 막 이러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죄복음을 드러내고 막 돌에 맞으면서 핍박 받으면서 죄복음 증거했는데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인데 이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삐딱하게 생각하기 시작하고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교회의 믿음이 흔들흔들 걸리는 걸볼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정말 바울을 경멸하고 비방하는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이노무 교회 쾅 망해 버려라. 이제 난 모른다. 이렇서 내버려 둔게 아니라 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왜? 이 편지를 통해서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온전히 바로 세워졌으면 좋겠다. 지금은 흔들리지만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똑바로 똑바른 믿음으로 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온전히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 정말 비장한 마음으로 펜을 들어서 쓰고 있는 편지가 이 갈라디아서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이 6장 5절에 보게 되면 육장아장 1절에 보게 되면 이 한심하고 정말 배신감을 느 느끼게 할 만한 이런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바울은 어떤 욕을 하거나 책망을 하는 게 아니라 6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형제들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여기에서 이 형제들아 라는 말을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온전하게 되고 또 온전하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꼭 마음속에 새기고 실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뭐냐 이 교회의 여러분들 옆에 있는 지금 이 성도들 이 성도들이 누구냐 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누구냐 여러분의 형제여 자매입니다 이 사실을 꼭 인식을 해야 돼요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직책이 없을 때뭐 집사님이면 집사님 권사님일 때는 권사님 장로님이면 장로님 이렇게 부릅니다만 이렇게 직책이 없을 때 뭐라고 부르기가 참 애매하잖아 김철원 씨 강내성 씨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멋졌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매님 형제님 뭐 이런 칭호들을 많이 쓰잖아요 뭐 부를 게 없어서 부르는 칭호가 형제님 자매님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바울이 형제들아 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호칭으로서 주어진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신앙 고백이 담긴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너 당신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가족입니다 나도 죄인일에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고 당신도 죄인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한 가족이 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 뭐냐면 형제님, 자매님, 형제들아 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엄청난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피로 맺어진 가족이에요. 깽들도 어떡합니까? 술 한잔 딱 따라놓고 칼로 슥 보더니 엄수손가락 뚝뚝뚝 자기도 또 뚝뚝뚝 해서 딱 마시고 난 다음에 너와 나는 피로 맺어진 형제야 이러면서 둘이서 그냥 목숨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더러운 깽의 피로 섞여진 자가 아니라 정말 영광스럽고 귀한 주님의 피벡보혈로 우리가 한 가족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들의 성도가 아 저분은 내 자매야 내 형제야 저분은 내 형이야 쟤는 내 동생이야 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에게 바라보시면서 다이말 한번 해보세요 형제님, 자매님, 왜안 해요? 하셔야 돼요 자그 말에 어떤 뜻이 있다고요? 당신과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가족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다 보면 달리 보인다니까 이제 단순하게 그냥 맨날 형제님 자매님 하다가 아 이거 그런 형제님 자매님 아니라 그랬지 하고 부르기 시작하면 그내 옆에 있는 성도가 어찌 그리 사랑스러워지는지 이런 마음이 있어야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 음. 어.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한심하고 못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형제들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는 상대방이 한심하다고 형제가 형제 아닌 게 아니야. 못났다고 자매가 자매 아닌 게 아니야. 피로 맺어졌으면 형제 자매인 거예요. 못나도 형제고 잘나도 형제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게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그래 너희들은 내 마음을 아프게 했어도 너는 내 형제야. 여기서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비의 마음으로 못난 아들에게 아들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는 어떻다고요? 위기라 그랬어요. 근데이 위기 속에서 이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도 서로 이게 보통의 형제 자매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의, 자매의 관계임을 인식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중요한 단어 형제들아 너희들은 형제들이고 자매들이다라는 것을 재확인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부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온유한 심정을 가져야 합니다 칼라디아스 6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 라고 말씀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범죄한 일이 드러났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취급하고 있는 이 범죄는 어떤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어. 어떤 우발적으로 지은 것을 얘기해요. 또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범한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끊임없이 짓는 죄가 아니라 약하다 보니까 모자라다 보니까 실수할 수 있잖아. 잘못할 수 있잖아. 물론 그 잘못이 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자기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발생합니까? 지금 사도바울이 여기에 보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이라고 했거든요 어디서 드러난다는 얘기일까요?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 지금 사도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세상이 아니라 너희 지금 그 교회 안에서 의도적이고 목적을 가지고 끊임없이 짓는 죄가 아닌 연약하기 때문에 범죄하는 어떤 실수하는 일이 발생될 수가 있다 그랬을 때 정말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온유한 마음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그 사람은 다 연약해요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하든 원치 않든 실수도 하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교회라는 곳은 헬라어로에클레시아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누굴 부르러 오셨습니까?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죄인을 불러 모은 게 교회니까 교회는 누가 모였다? 죄인들이 모인 대요 그리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다. 의사이신 우리 예수님이 누굴 치료하러 오셨습니까? 병든 자인 우리를 치료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모아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만든 거예요. 멀쩡하게 옷 입고 다녀도 우리 구석구석에는 병든 것 투성이야. 그래서 교회 안은 어떻게 보면 죄인들의 소굴이고요. <웃음> 또 어떻게 보면 병자들의 소굴이에요. 그러니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문제가 있지요. 여러분 부엌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알아요? 어떤 분이 식사 복사를 열심히 하고 음식만 만들고 있는데 어느 권사님이 와서 국을 한번 수육 더먹대 아 이게 뭐야 이게 완전히 소금국이네 태태태태태 이걸 어떻게 먹으라고 해 도대체 음식을 어디서 배웠어 이러면 은 상대방은 막 마음이 상해가지고 권사님 꼴도 보기 싫어지고 권사님은 또 잘난 체하면서 이러고서 막 그냥 부엌에서부터 문제가 발생되고 이런 데가 교회거든요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근데 이거를 누가 잘하냐 사탄 사탄 사탄이 잘 알아가지고 이 교회의 연약한 급소들을 콕콕 찔르면서 공격해와 그리고 막 교회를 흔들어놔 우리 강래성 목사님이 7년 동안 지금 이 교회를 섬겨오셨는데요 모르긴 몰라도 늘 평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네. 절대 평탄할 수가 없어서 천국 가서 이루어질 일이고 교회는 한 10년쯤 지나면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데가 교회예요. 저는요.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든 교회가 제 교회 걸랑. 그게 무슨 얘기냐. 목사님 안개했었다그러면 저는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오만 교회를 다 다녀요. 다녀보면 문제없는 교회 하나도 없어. 왜 사탄이 자꾸 그 연약한 급소를 공격하니까 그래가지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얼마나 공작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냐 전투하는 교회다 누구랑 전투하냐 사탄과 사탄은 우리의 연약함을 자꾸 쓰셔대가지고 망가뜨리려고 하는데 거기에 맞서서 우리는 싸워야 된다니까 뭘 갖고 싸울까 말씀으로 무장해서 싸워야지. 그렇잖아요. 끊임없이 천국 그날까지,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각되, 생기게 되면, 아, 이거 누가 잘못해서 그래. 이거 누구 잘못이야. 정말 잘못을 지적질하고 책망하고 비난하는 말은 잘 하는 선수들입니다. 너 교회 다니는 사람 말들은 얼마나 잘해 아는 건 얼마나 많아 시시비비는 얼마나 잘 따져 그러면서 지적질 책망 꾸지람 비난 이런 거 잘해요 근데 그거 한다고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소리치고 고발하고 이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실수를 하면 아유 저 인간 어떻게 저거 밖에 안 되냐 저렇게 한심하냐 나는 저런 인간하고는 달라 그러면서 자기를 실수한 사람하고 분리시켜요 형제가 잘못했다고 난 쟤랑은 달라 이렇게 분리시키면 이게 참 올바른 형제관계예요 자매관계예요 가족인데 근데 분리시킨다니까 저 인간 왜 저럴까 참 한심하다 나는 저 인간하고 달라 어떻게 저렇게 못났을까 이런 못된 마음들을 갖는다니까 근데 이때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 온유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온유한 심령. 여러분들 여기서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온유하면은 뭐가 생각나요? 온 따뜻하고 유 부드러운 심령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우리 한글로 생각을 하면, 근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쓸때 온유한 심령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온유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온유하면 그냥 착하고 부드러운 거를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누가 내 팔을 막 비틀어, 그럼 막 꺾어. 아프잖아. 아퍼 하지마. 그런데도 계속해. 하지마. 그러다가 부러져. 그런데도 막해. 뚝 부러졌어. 겉봐 부러졌잖아. 내가 뭐라 그랬어. 이게 온유입니까? 이거 온유 아니래니까 온유는 그렇게 나약하고 뭐 부드럽고 이렇게 한심한 모습의 온유가 온유가 아니에요. 이 1세기에 갈라디아서가 기록될 당시에 온유의 개념은 일종의 군대에서 사용되던 개념입니다. 무슨 얘기냐. 군대에서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말이 있잖아, 말. 말이 전쟁터에서 막 달리고 힘 있어야 뭐 싸움을 할거 아니에요. 근데이 좋은 말은 원래 야생마일 때 싸나울까요? 착해 빠졌을까요? 명마 명마는. 길들이기 전에는 이 야생마는 정말 웬만한 사람, 웬만한 실력이 아니고서는 그 말을 길들일 수가 없어. 펄쩍펄쩍 펄쩍 뛰고 그냥 발을 뒷발을 내딛고 그러다가 보면 조련사들도 막발 뒤꿈치에 딱 맞고 갈비뼈에 딱 부러지고 막 이런 일이 생기게 비일비재예요. 그런데 그 말을 곱비를 잡고 계속해서 련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사납고 난폭하던 말이 아주 온순한 양처럼 아주 제어가 된단 말이야. 그런데 그 말이 온순한 양의 형태로 제어됐다고 해서 그 말의 힘이 사라졌습니까? 그대로, 힘은 그대로야. 힘도 강하고 역시 달리기도 잘하고 하는데 이제는 주인의 말을 듣는 상태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온유예요 그게 온유 싸납던 말이 훈련을 통해서 제어된 상태 그래서 그 싸나운 말의 능력과 힘과 갖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 은 그대로 갖고 있지만 그것이 막 질서 없이 마구제비로 예전에 야생마때는 막발유가 되었는데 이제는 어떠한 거냐 제어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신 분 가운데서 가장 온유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너희는 내게로 나와서 배우라 라고 했잖아 예수님이 온유하대요 예수님이 온유하다 자 예수님이 온유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은 본시 우리 아까 신앙 고백할 때도 하나님과 근본 본체셨어요. 동체셨으나 그러니까 예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전능해. 모든 걸다 전지전능하고 모든 걸다 하시는 이런 능력이 있는 분인데 이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벌어지만도 못하고 연약한 인간의 옷을 입고 이땅 위에 오셨어요 그리고 인간으로 와서 야 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비록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 너희들 나한테 까을면 주고 예수님이 그랬습니까? 아니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셨어요 사람을 섬기셨다니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사람의 연약한 죄짐을 지고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전능한 능력을 막이땅 위에서 아무렇게나 사용하지 않냐고 정말 잘 통제를 하고 제어하고 벌어지만도 못한 사람들을 섬기는 데에 그 능력을 사용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온유예요 온유는 약한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온유는 어떻게 보면 강한 자만이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온유예요. 그렇다고 이 온유한 자가 자기가 힘이 있다고 자기가 갖고 있는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을 아무렇게나 막 한다. 하고 싶은 대로 막 한다. 아니에요. 진정한 온유는 질서대로 하는 거예요. 통제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감정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이 이땅 위에 오셔서 병든 자를 보시면서 이 마음에 가지셨던 마음들이 있어요. 병든 자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사 민망히 여기사 예수님은 자기의 가진 능력을 가지고 돌로 떡 하나 안 만들어 먹었어요. 그러나 병든 자를 보시고서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셨다니까 자기를 위해서 쓴게 아니라 바로 이게 예수님의 온유예요. 혹시 교회 안에 나는 남보다 더 많이 배웠어. 나는 디그리도 갖고 있지. 나는 뭐, 예를 들면 옛날에 나는 이대 나온 여자야. 뭐 이런,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나는 무슨 데를 나왔어. 나는 저자와는 다르지. 내 직업은 전문직이야. 좀 이런 생각 드시는 분 계시잖아요. 난 남보다 돈이 많아. 어, 나는 명예도 있지. 근데 그거 가지고 잘난 채 하면서 쓰면 온유하다 아니다? 아니다. 그거 가지고 나보다도 낫고 연약한 자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게 온유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저자와는 달라가 아니라 아 나도 그럴 수 있는데 내가 저자를 위해서 도울 수 있는 것이 뭘까? 생각할 수 있어야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의 주보를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 에덴 개혁 장로교회라고 이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개혁 장로교는 아주 전형적인 우리 이 칼빈지 교리에 입각한 어떤 교리에 의해서 교회를 권증을 하고 교회를 운영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참 뭐가 마음에 들었냐면 성예의 신실한 시행, 치리의 정당한 집행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보통 다른 교회에 이런 말 쓰는데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거 참 좋은 말입니다. 특별히 치리 하니까 딱딱하게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거 참 좋은 말인 거예요. 자 교회에 범죄한 일이 생겼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자, 문제가 생겼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보면 교회의 절차는 이렇게 되어야 돼요.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떤 사람이 누가 죄를 지은 것을 연약해서 죄 지은 것을 발견을 했어. 그러면 그때서부터 핸드폰을 듣고 카톡 그룹 채팅방을 열어가지고 누가 지금 이런 일을 했대 이런 문제를 일으켰대 이러는 게 아니라 문제가 딱 발생이 됐으면 그 사람에게 조용히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권고를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소문 퍼지지 않게 그 사람에게 조용히 찾아가라는 거예요. 찾아갈 때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저자보다 잘났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나도 저럴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저자를 도와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조용히 찾아가서 권고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고 그래도 말을 했는데 듣지 않아. 그럼 어떡한다?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라. 근데이 한두 사람은 보통 누굴 데리고 가는 거냐면 하 여러분 성경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 기도의 동지들이야. 내가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더니 안 돼. 우리의 저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고 저 사람이에게 가서 말을 해가지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은혜롭게 이 문제들이 잘 해결되게 해주옵소서 막 눈물로 기도하고 두세 사람이 찾아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에이, 이제 저, 저 인간은 글렀다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교회의 당회나 이 교회의 기관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나서는 게 아니라 교회가 교회의 이름으로 나서서 그 자를 권고를 해가지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듣지 않거든 어떻게 한다. 그때는 이방인처럼 여겨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뒤집어 엎고 지적질을 하고 청망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래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정말 가서 권하고 그래도 안 되면 두세 사람 기도의 동시들과 함께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조심스럽게 찾아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 얘기하고 그럼 또교회에 장로님 목사님들이 모여서 또 기도하고 그리고 찾아가서 또 권면하고 해서 사람을 바로잡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절차를 시행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들. 주보에 나오는 치리의 정당한 집행이다, 맞습니까, 자, 목사님? 그런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치리의 정당한 집행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 온유한 심령,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해야 된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뭘 하라고 돼 있냐? 바로 잡으라라고 돼 있어요. 바로 잡으라. 이 바로잡는다라는 이 말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식의 바로잡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원래 헬라어로 보면 의학적 용어예요. 의, 의학. 의사들이 사용하는 용어야. 그런데 특별히 우리, 우리, 우리, 어, 메디칼에 보면 안과가 있고 치과가 있고 뭐 외과가 있고 정형외과가 있고 뭐 소아과가 있고 여러 과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 바로잡고는 어느 정형외과에서 사용하는 단어냐 정형외과. 뼈 부러지고 근육이 뒤틀렸을 때 사용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가 정형외과인데 정형외과적 용어가 뭐냐 면면 바로잡고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탈골이 됐을 때 뼈가 이렇게 삑삑 나가지고 마디 마디가 어긋났어 혹은 부러졌어. 그랬을 때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하는 데가 정형외과잖아요. 그게 바로잡고라는 말이야. 자, 여러분, 팔에 뭐 여기에 무슨 뭐 염증이 좀 났어. 그럼 그냥 막 잘라요. 약간 금이 갔어. 그럼 잘라버려. 그렇지 않죠. 어떡합니까? 뭐, 예를 들게 약간 금이 났으면 깁스를 하잖아. 깁스를 하고 붕대를 말고, 그다음에 목줄을 만들어 가지고 목에다 이렇게 걸고 있잖아. 언제까지 바로 잡힐 때까지, 금관계 회복될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잡고예요. 바로잡고. 어. 교회는요. 문제가 있다고 잘라버리고 그리고 문제가 생긴 것을 갈아치우고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본래의 모습으로 온전히 회복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서부터 망가지고 금이 가고 문제가 생겼어. 교회는 뭐냐? 그것을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장소가 교회다. 그래서 팔이 부러지면 팔이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목이 끈을 매달아가지고 그냥 이팔 회복될 때까지 수고한다니까. 오른손이 하던 일을 왼손이 대신에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이 하면 얼마나 서툴겠어요. 그러나 오른손을 위해서 왼손이 막 수고를 하는 거야. 언제까지? 이 오른손이 회복될 때까지. 이게 뭐냐 하면 한 형제고 한 몸인 거예요. 이런 인식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생명의 유기체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땐 서로서로가 짐을 지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던 짐들던 것이 못하니까 이제 왼손이 들어주고 그것도 부족하면 목이 또 도와주고 발이 도와주고 이러면서 총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서로 도와가면서 회복될 때까지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나면 상처가 나면 그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피가 그쪽으로 막 몰리는 거 알죠? 네. 왜 그래요? 얘를 빨리 회복해야 돼. 그래서 온몸이 협력을 하는 거야. 어.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요 어떤 비전, 사명, 조죠 우리가 올해 목표는 천명이다 비전을 세우고 천명을 그냥 채우기 위해서 노력한다 좋아요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세계보음하다 좋아요 좋은 거죠 근데 교회가 그것만을 위해서 존재할까요? 아니에요 교회의 중요한 것은 사명 비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각각의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가는 것 이것을 놓쳐서는 안된다니까 선명의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한 명쯤은 희생해도 돼두 명쯤은 희생해도 돼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한명두 명도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이기에 그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푸는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 가야 돼요 건강한 몸으로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문제가 발전했을 때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일으킨 사람을 보면서 자신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 6장 1절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 자신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다 연약하다니까. 저 사람이 잠시 연약해서 실수한 거야. 그러면 나도, 나나 그런 적 없어? 나도 그런 적 있잖아. 그리고 또 말씀을 펴놓고 보면 너는, 너는, 너는 얼마나 지적하는 말씀이 많아요? 그 말씀 보면서 저자보다 잘났다고 할수 있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자기는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니까. 네가 잘못했어. 이럴 때요 손가락은 상대방을 지적하지만 요세 손가락은 누구를 지적하게 해요? 알아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할때요것만 보지 말고요. 이걸 보라니까 이거 세 개. 너, 너, 너, 너, 너 때문이야. 시, 실제는 아셨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겠다. 문제가 딱 생겼을 때 너. 이게 아니라 너이세 개가 나를 지적하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정말 어, 나는 저런 실수를 안 할까 반성을 해봐야 되니까 남을 지적할 때세 번은 최소한 자기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형제 자매를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세상에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술 한잔 마시고 나면 다 해결돼요 예수 믿는 사람 은 술을 안 마셔서 그런지 해결이 안돼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죽어야 끝나 저자가 천국 가면 자긴 지옥 간대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정말 여러분 이 짐을 지고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짐을 지고 온유한 심정으로 문제가 생겼으면 그 짐을 제가 들어주고 지적하게 지어내는 자기를 돌아보고 이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딱딱하죠. 이 법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노모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원래 이 법은 뭐... 우리가 말하는 민법, 상법, 그런 용어가 아니에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노모스라는 말은 어떤 원리, 질서라는 말이에요. 단순한 법조항이 아니라 원리, 질서, 의식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법이란 뭐냐? 그리스도가 어떤 삶의 원리로 사셨는가? 그리스도께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사셨는가? 그리고 어떤 뭐 방식으로 주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는가 이게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야 됩니다 즉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법이 가장 잘 나타난 곳이 어디냐 십자가 옳습니다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법이 가장 잘 나타난 곳이에요 십자가는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곳이야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의 최고봉인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마다 꼭 따라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병자들이 있는 곳마다 꼭 따라다니는 말이 있어요. 뭐냐? 불쌍히 여기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특별히 여기 불쌍히 여기인다라는 말도 헬라 원어적으로 보면 어떤 말이냐 하면 창자가 끊어지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형제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형제를 보면서 내 창자가 끊어져요? 아니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했냐 이땅 위에 있는 병자들 정말 연약한 자들을 보면서 볼 때마다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겪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 있어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에요 상대방의 아픔을 연약한 자의 아픔을 연약한 자의 문제를 나와는 상관없어가 아니라 내 문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니까 이거를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범죄하면 또는 한심한 모습을 보이면 못난 모습을 보이면 그 범죄자를 나와는 다른 자로 이렇게 상대화시키죠 나는 저 자와는 달라 이건 아주 쉬워요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때그 문제를 내 문제로 받아들이고 내 입장으로 받아들이고 해결을 요구하는 것은 참으로 이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것을 하셨다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로마 서5장 8절, 여러분도 오늘 성격구절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뭐했다 우리를? 지적질했다? 책망했다? 못났다고 책망했다? 아니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 사랑해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어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게 하시므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니까. 우리 주님도 우리의 죄를 우리의 못난 것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치셨어요.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이게 뭐냐 그리스도의 법인 거예요. 바로 이런 법을, 법을 성취하래요 우리 보고. 자, 뭐 이것을 성취하라 그러니까 이것을 반드시 이루라 어떤 업적을 쌓아서 결과를 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을 성취하라는 말은 뭐냐 하면 이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 삶의 방식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연구하고 체험하고 깨닫고 그것이 무엇인지 올바로 인식하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같이 걷고 주님이 행하신 원리를 나의 원리로 받아들이고 터득하고 그것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날마다 어떤 이는 식당에서 봉사하시고 또 어떤 이는 뭐차 정리하시고 청소하시고 뭐 여러 가지 봉사들을 하시는 줄 알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럼 봉사하지 마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봉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쉬워요. 내가 이 봉사를 왜 하지?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이 봉사를 해야 될 무슨 이유가 있어? 있어요? 빚졌어요? 뭐 은혜 받은 거 있어요? 성도들에게?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왜 하느냐? 예수님도 죄인인 이름 못난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나를 섬기셨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피를 나는 내 형제를 위해서 이 식당에서 좀 더워서 밥하는 것이 힘들기로서니 예수님은 십자가도 졌는데 내가 왜 못해?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주차봉사도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 해서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누굴 닮아가냐 예수님을 닮아간다니까 예수님의 삶의 원리를 터득해 간다니까 이게 뭐냐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2장에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바로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어떤 마음? 나는 온천하의 왕이야. 예수님이 뭐 이러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대이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즉 우리 예수님은 존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자기를 비워서, 벌어지 못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아니, 인간의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니까?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 얼마나 사랑했다? 낮추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래서 이 마음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빌리보서 2장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아까 형제님 자매님 했죠? 말 그렇게 했으면 이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했냐 저분이 나보다 훨씬 나아 그런 마음 가지세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우리도 주님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들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다른 사람의 짐도 칠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이 사도바울의 마음이 기뻤어요 또 하나님의 마음도 기쁘게 할수 있는 겁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 초소에 귀한 형제 자매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내 뒤에 있는 형제, 자매, 나의 가족입니다. 정말 주님의 그 존귀한 피를 나는 가족입니다. 정말 그런 마음을 갖고 형제, 자매를 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자에게 온유한 심령을, 온유한 심령으로 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비록 내가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돈도 있고 권세도 있고 명예도 있지만 이것을 나 자랑하는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형제를 바로잡고 형제를 짐을 지어주는데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법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잘해오셨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더 잘합시다. 우리의 목적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주님의 보혈의 피로세운 교회에서 이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는 한 형제 자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나라 가서 영원히 함께 즐거워할 가족임을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서로가 서로 온유하게 하시고 서로서로가 바로 잡아 주며 서로서로가 짐을 져 주며 주님께서 그러했듯이 주, 주님께서 그러했듯이 우리도 정말 주님의 법을 이루어 가는 귀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